안녕하세요 최주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집이 현관문을 셀프 페인트를 할거예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스티커도 많이 붙어있고 까인 부분도 꽤 많아요 다른 부분은 리모델링을 해서 깨끗한데 다른데가 깨끗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현관이 너무 지저분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색을 할까 엄청 고민을 했는데 저는 사실 약간 좀 톤다운 다크네이비 그런 색깔을 를 바르고 싶었어요. 아니면 블루톤이나 근데 저희 딸은 절대 결사반대 이제 6살인데 무조건 핑크로 해달라고 <웃음> 그래서 저도 이 문을 제 의지와 는 상관없이 올 봄에는 페인트를 핑크로 한번 칠해보려고 해요. 먼저 페인트를 칠할 때음 가장 먼저 해야 될건이 문에 이물질 제거를 해야 돼요. 이런 스티커 같은 것도 떼줘야 되고요. 음, 혹시나, 뭐가 붙어 있다든지, 뭐가, 뭐, 긁혀 있다든지, 이런 건 사포로 조금 긁어주고 시작을 하는 게 좋아요. 저는 요거, 스티커 먼저 떼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두번째로는 마스킹테이프를 붙여줄거예요 음, 벽지에 페인트가 묻으면 안되는 경우에 조금 넓게 붙여주고 바닥 같은 부분에 페인트가 떨어지면 안되니까 비닐 마스킹테이프를 붙이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요문 지지대는 그냥 빼주도록 할게요 이 모양대로 감싸는 게 어려워서 이거를 그냥 도라이버로 싹싹 빼주면 되거든요? 이건 진짜 어렵잖아요 난이도 하 이제 마스킹테이프를 했으면 젯소를 발라줄 거예요 근데 젯소를 바르기에 앞서서 저 지금 이렇게 마스크를 썼잖아요 제가 새집증후군이라는 거는 그냥 업체에서 만들어낸 거짓부러인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 집으로 이사를 오면서 셀프인테리어를 철거부터 시작해서 싹다 했어요 물론 많은 어, 음, 아저씨들, 인부분들이 도와주셨지만 제가 철거하고 사람 고르고 하면서 싹다 했는데 목수님들하고 같이 막 나무 자르고 시멘트 바르고 탈다 다 제거하고 했는데 제가 새집 증후군이 걸린 거예요 정말 얼굴이 이렇게 퉁퉁 붓고 막 몸이 다 간지럽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꼭 안전 마스크라든지 장비들을 하고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젯소를 바르는 거는 페인트처럼 그렇게 꼼꼼하게 칠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내 맘대로 칠해주면 되는데 가끔 젯소를 왜 발라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 네, 젯소는 혹시 여자분들이라면 화장을 할때 프라이머 바르시나요? 프라이머를 바르면 아무래도 화장이 잘 먹잖아요. 제수가 그럼 프라이머 역할을 한다고 하면 되고 남자분들은 음, 글쎄요.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그냥 제수를 바르고 페인트를 <웃음> 칠하면 더 쉽게 발린답니다. 이거는 페인트처럼 그렇게 꼼꼼하게 칠하지 않아도 돼요. 쓱쓱 그냥 아 내가 페인트 칠을 하고 있구나 하고 느낄 정도로 발라주시면 되기 되니까요 제가 사용할 이 페인트는 펜톤 팬톤 페인트예요. 펜톤이 아무래도 색깔이 예뻐서 저는 펜톤을 사용했고, 오늘 여기에 칠할 색상은 바로 17-1928 버블껌 색상이에요. 오픈을 해볼게요. 이게 그냥 손으로는 없을 것 같고 와, 요런 색상이에요. 보이시나요? 트레이에 붙고